157문, 은혜 방도 7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조금 하고 다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 내용또 조금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 방도인 말씀과 또 <웃음> 기도에 대한 본문 참고 본문이 됩니다. <웃음> 여기 시편 112편의 내용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의인은 여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고 정직자의 후대를 둔자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또 정직한 자, 어, 의로운 자, 은혜를 베풀고 꾸이는 자 어, 다양하게 이제 표현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순종해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에 따른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웃음> 아까 오전 강설에도 말씀했지만, 그 선교사 이수정의 그, 그 예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본에 그 관비 유학생으로 가서 간지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서 그 일본 그 전국에 다 알려지고 그 소식이 미국 그 선교부에도 보고가 됩니다. 아무튼 그가 쓴 선교 편지 이건 그 지금 조선은 선진 문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를 반드시 파송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분명한 그 내용이 담긴. 그 글을 써서 보냈어요. 언더우드가 그 글을 그 어떻게 이제 봤습니다. 그 분명히 그 자료가 있어요. 그 글을 보고 자기가 아직 선교지를 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글을 보고 한국으로 가게 됐다 하고 그래서 오게 됩니다. 이, 이 주정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인가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동양 철학도 다 하고, 동양, 그, 성, 성리학이니,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그, 사상을 알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사상이라고. 모든, 그, 경계가 무너지고, 참, 참 행복이, 뭐, 사실 산상보원의 그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해요. 그걸, 그, 스다, 쓰다, 스다센이라고 하는 그, 일본 기독교 연합회 그 장로에게 그 족자를 선물로 받는데 그걸 못 갖고 들어옵니다, 그 사진. 그, 그 거기에 산상보훈이 쓴 글자를 보고, 그그 그 내용을 보고, 이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거기 행복이 있다, 그런 걸 보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그스타센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한자 성경이죠. 그걸 선물로 줬는데 그걸 보고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진을 한, 하고 성경 번역까지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더우드까지 불러오는 그런 큰일을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저가 이제 뭐 신학을 알아 가지고 그걸 한게 아니고 실제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걸 은혜 방도로 자연스럽게 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 대한민국 개신교 역사상 뭐 저기 천주교인들 중에서는 뭐 영세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천주교 쪽에서 또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거 그거하고는 이제 교회 저, 저, 개신교 역사를 볼 때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정이 제일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죠. 이게 84년도에 그 번역을 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를 85년도 4월 5일날 아펜젤로하고 언더우드가 그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재물 보호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0, 그리고 사실은 그, 그 관비유학으을 갔으니까 정부에서 끌어들여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86년에 순교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순교한 그 기록은 없지만 보수파에 의해서 순교했다고 어, 그한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그런 사람이 그 육신과 모든 걸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한국 우리가 복음을 받는 데큰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의 골로새서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 그리스도를 그, 그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고 그 아는 것을 행하게 하고 그 어, 합당하게 행하고 그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는 거 행하는 거 신령한 전투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인내하는 것 그걸로 성도의 기업을 이루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신자들의 시작과 그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은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성신께서 말씀을 효력 있게 쓰신 결과 가 다섯 가지를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그건 일반적인 교훈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 읽기를, 성경 읽기를,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156문, 157문에 나와요. 155문에는 그 다섯 가지 성신께서 말씀을 효력있게 쓰신 결과. 첫째가 죄를 인식하고 겸손한 거고요. 두 번째가 그리도를 알아가는 거고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다 닮아가는 거죠. 그 그렇게 닮아가는데 신령한 전투가 있잖아요. 방해꾼이 있으니까 육신과 세상과 사단이 삼대 대적 안에 철천지 원수의 개혁교회 성도의 철천지 원 삼대 대적 육신과 세상과 사단이에요. 그러려면 싸워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용도로 이제 이게 아법은 셋. 세계는 뭐그 율법의 용도와 같아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에게 젖부심받은 존재로서 자라가고 완전한 대로 자라가고 그런데 자라가는 데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무슨 무슨 뭐 세상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서 자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그 생명력을 누리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말씀 분석하고 있고, 남 판단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어, 어떻게, 어떻게, 그, 노력하는가. 근데 이제, 질서가 있잖아.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장로, 어, 제사장들에게 죽고, 그걸 이제, 백성들한테 읽어 들렸는데, 신약에서는 교회, 이제, 목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거죠. 이데그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거를 집안의 가장이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가족에서,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을 읽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요리해가지고 전하는 게아니고요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 이게 성경을 설교할 때도, 이게 뭐, 10편, 75편을 설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저기, 본문 해석을 해서 적용하고 전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짜맞춰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선배 그그 그, 그 종교개혁자들인 그 선배 목사님들의 그 성경 해석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하게 이렇게 전파하고. 주께서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결과는. 자기가 요리해서, 자기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사람이 더 모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더 모이는 것도 그 말씀이 그 분기점 분기점마다 결과를 내시기 위해서 그런 결과들이 있는 거지. 그게 뭐, 그 사람의 제주로? 제주로 사람이 많아진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 우리가 그전에도 예전에 에스겔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평생 사역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예요. 아까가 그 아돈이람, 저드슨 같은 미얀마 그 선, 선교사도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 해요. 시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21만 명까지 막 믿게 됐다는데, 미얀마 전체 인구 58명 중에 한 사람이 신자가 됐다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이게 그 스코틀랜드나 뭐그 부흥 운동을 이렇게 우리나라 1907년 그 부흥 운동 일어나고 그런 그 유럽 저기 유럽과 저이뭐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이렇게 다그 각성 운동이 이렇게 불이 붙어갖고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온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죠. 사람들이 제주가 말씀을 요리하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요리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질서 속에서 말씀을 순적히, 순하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본연의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누리는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듣고 정보 알고 정리해가지고 어디가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기 고하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분석하고 쪼개가지고 이해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먹고 소화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요. 교회 아로.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그 본인 본연의 사명 역사적인 사명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제 다이 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 일이 그런 복음 강설이 틀림없이 전파됐는데. 그,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은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안 변해. 그리고 그 교회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도의 그런 교회는 그리도의 몸으로 선화하기 어렵고, 신자들은 그리도의 지체로서 살기 어렵다. 157문답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7문답.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높이 받들고 경유하는 태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지니고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품고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저 10편 112편의 말씀이나 골롯에서 1장 말씀 그하고 거딱 맞는 그 그거에딱 맞는 그 이제 그 문답의 내용이 되는 거죠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그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어눌하고 본문 해석이 좀 좀 깊이가 없고 해도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그 그 같이 함께 예배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고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그,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행보죠. 근데 어디 가서 유명 짠 목사들, 설교집, 이런 거 들으면 그게,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될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그 최고의 그 치리기관이 교회이고, 자가, 자가도 그 교회이고, 그 목사의 그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말씀을 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완성해 간다. 그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함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뭐 말씀 안 받아도 다 알아서 사겠지. 그, 그 그러질 않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세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안 돼. 그그 그 교회 안으로서 그 말씀을 받고 누리는 것이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못드러다 <웃음> 음. 그그 무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 계시인데 아까도 저희 오전 강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시는 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달리 비상 섬미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조명 조명의 말씀에 근거한 조명의 계시지 특별 게시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명 게시는 성경 특별 게시와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네. 참 게시가 아니에요. 너도 나도 그런 게시 받았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표준적 게시이고 전체로서의 게시인데. 음. 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실존주의 그, 칼바르트 같은 경우, 성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아닌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죠. 그거는. 여전히, 그건 게시의 하나님 말씀의 전체 게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 중에 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라고 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기쁜 소식. 복음. 행복한 소리. 그 행복.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그 이제 이따가도 잠깐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헬라 철학 중에서 견유학파 철학이 있어요. 소, 소크라데스 제자가 창시한 그런 <웃음> 견유학파 철학이 있는. 그건 뭐냐면, 개가, 개는 편하잖아요. 무슨 욕심도 없고, 밥만 먹고, 그, 저기, 그 밥만 먹여주면 그냥 편안하게, 어 그냥 자연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연 개같이 살아가는 거. 자연 속에서. 무소유로. 개가 무슨 뭘 소유하고, 뭘 챙기고 살아요? 그래서 견유학파예요. 그게. 견유학파. 그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어. 행복이 뭔지 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그 비키라고 그러죠. 나저 햇빛 좀 세게 비켜주시오. 그 사람이 견유학파의 그 유명한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행복이 뭡니까 행복? 행복이 그냥 배부르게 따뜻 따뜻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그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입니까? 그게 사람의 행복. 그건 짐,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게 주님을 모르면 그, 그게 전부의 행복이. 아니면 정, 정신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거죠. 정신적인 에피크로스 소이소이고 그게 성경에, 우리가 아직은 안 봤지만, 17장에서 나오지만, 에비, 에비그레오, 그, 소이고 그 그것도 헬라 철학의 두 방향인데 그 사람들도 그 몸을 저기 쾌락을 그 정신적으로 누리냐 아니면 육체적으로 누리느냐로 그거 자기 행복을 찾는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창조주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피조물로서의 피전물로서의 가치와 영광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인정받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그 안에서 살아갈 때빛 가운데 살면서 그 완전한 빛 가운데로 점점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그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그스도에 의한 영광의 빛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일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게 행복인가 하고 쫓아가 보고, 저리 행복, 저리 가면 행복인가 하고 쫓아가 보면, 그게 다 넘어지는 일이지. 그런 것. 하나님 말씀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보급음이고, 계시 게시, 특별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알고, 따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할 때도 말씀 먼저 보고 뭐 조종위원회를 할 때도 말씀 먼저 보고 무슨 교회 회의를 할 때도 다 말씀 먼저 보는 이유가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 말씀에서 교훈 받고자 하고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에서 생명을 살찌우고 하기 위해 위한 거예요 <웃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높이 받드는 그런 마음으로 또또 또 똑같은 얘기도 또, 또 하고 있네. 이러고 그냥 뭐 다음에, 오늘 뭐 들으면 다음에 또 듣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주님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겁니다. 면전.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여기 와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가 나오겠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복 복음의 내용을 계획하신 분,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분이시, 예? 그그 그, 그런 분이 앞에 오셨다 그러면. 나내 일생을 두고 나를 조금 나한테 도움을 준 사람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생을 위해서 그일 하신 분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 <웃음> 여기, 느에미에서 8장 1절로 6절,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읽을 때,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 앞에서 읽을 때, 새벽부터 오전까지는뭐 6시간 이상을 읽은 거 아니에요? 이때도 사람들이 다 아주 귀를 기울이고 읽었어요. 이게 뭐, 청교도 시대 때는 뭐, 설교를 7시간씩 하고, 뭐 9시간씩 하고, 기도를 2시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그때 그렇게 해도 그게 지루하게 느끼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아멘 아멘 실제로 하는 거죠. 그냥 삶그 그렇게 꺼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임재를 인식하고 아멘 하면 하는 거 그게 높이 받들면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신다는 확신을 지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누가 개인이 말씀 가지고 요리해 가지고 그 깨닫게 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정보를 주는 것뿐이지 깨닫게 하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로세서 말씀처럼 그분이 그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그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그 안에서 싸우는 것과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을 그분이 다 하시고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부분을 그 행하게 하기에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감사할 수밖에요. <웃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음성을 듣는 태도를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성경은 하나님만이.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친히 계시하신다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다 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그 아버지가 그냥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죠.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끌어가시니, 얼마나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 오늘 있다가 내일, 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고, 그분의 이름에 어떻게 누가 안 되게 하고 살까, 그분의 뜻을 이루고 살까. 그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한 정서 아니에요? 음. 그때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앞에서 주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어디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가보나 베세다 너희들한테 이 갈릴리에 있고 그 갈릴리 지역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건데 그 이방 지역에 변방으로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또 제일 많이 이적을 베푼 데가. 가버나움 베세다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거를 소돔과 고모라 두루와 시돈에도 했으면 벌써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얼마나 그, 저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었으면 그런 말을 들까요? 귀로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거다 갈릴리 고울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했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앞에 또더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촉구하는,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을 구원의 잔치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들 뜻대로 응하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걸 지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도 다 자기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뭐, 당장 뭐안 채워준다 그러면 그냥, 이게 뭐, 경각심이 없는 거지, 그냥. 아유, 그런, 그런 얘기네. 나한테, 내 돈, 내 앞에 돈이 막 떨어지고 금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그냥. 그, 그렇게, 그, 정, 정, 정신을 놓고 있으려나. 이렇게 마음이 높을 대로 높아졌으니까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진짜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분 안에서 아니면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게 없다. 이렇게 낮아진 거잖아요. 그게. 주님 아니라도 나 얼마든지 살수 있어. 오늘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어. 권력이 있는데 뭐. 그, 이거, 이걸 혹시 또 더해주고, 저기, <웃음> 채워주려면, 주님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까? 말씀을 절박하게 안 듣는 거예요 아말 설교자들도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설교라고 전, 전하고 듣는 사람들도 언제 또 들을 수 있는가 하고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전도부인들이 있잖아요 전도부인들이 얼마나 힘있게 전도했습니까? 막. 그 보통 4대 붓집 안에는 여자들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그 전도부인들이 그래서 생겨 이, 이 사람들의 전도하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경이 뭐 흔합니까 뭐. 그 말씀을 들으려고 80km를 초대교회 성교사들의 그 성교 선교 보고해보면 그래요 자기네들이 배운다고 이, 이 성도들한테 얼마나 그제 개나리 보침에서쌀몇 킬로 짊어지고 몇십 킬로를 걸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성교하러 오는 사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우리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근 뭐. 또 다음에 또 듣지 뭐, 요 근처에 오면 또 듣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 어, 언제 이걸 또 다, 다,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녀 <웃음> 유대인들은 그러고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선민의식이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높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요한이 전해도 안 듣고, 또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그리스도의 말도 배척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토의 아버지께서 그리토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그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리토의 말씀이 가려졌습니다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말씀 듣게 하시지만 선택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선택 받지 못한 사람은 뭐 말씀이 들려도 귀를 닫고 있는 거고,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귀를 닫고, 그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일이 사람의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아버님의 그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가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하길 기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붙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성신께서 또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인생에 계시하신 것인데 이계시는 성신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아들을 아들도 동일한 성신으로 아버지를 계시하신 까다르게 성신께서 아들을 계시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아들을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신 것입니다. 무릇 삼위일체이계시의 사역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까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계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계시 사역을 통해 우리는 성자와 성신이 아버지와 더불어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그 내용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도 영원하신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아시고 아들만 아버지를 아니다 아버지도 성신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사랑의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순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 모든 뜻을 받아 그 뜻대로 아버지께서 죄인 구원하시는 사랑을 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게시를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이 게시를 깨닫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스에서 1장 말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행하는 것. 아는 것에서 또나중에 잘하게 하고 아는 게 먼저 중요하죠. 그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왜냐하면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이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잘하게 하지, 행하게 하지. <웃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리하고 그걸 자꾸 되 되새김질하고 업조이고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뭐, 설교한 저도 잊어버리는데, 뭐, 그냥 듣는, 그, 전문적인 학식 있는 사람들도 한 주만 지나가면 30% 밖에 안 남는다는데, 몇주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웃음> <웃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 20절로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대,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으므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게 실제적인 지식이고, 실제적인 지혜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는, 지혜고 지식이 권능이고 그냥 그냥 정보 들어서 신문, 뉴스를 듣고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지식이고 지혜고 권능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꿈에 담긴 교훈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누부 갓네사에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에 담긴 게시의 내용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 그 어떤 꿈이 어떤 걸 나타내는 꿈이냐 그것까지 안 거잖아요. 그 게시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 꿈을 꾼다든지 설령 다니엘같이 듣지도 않고 누부관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는 일이 인상, 인간 세상에 실로 신기한 일이 확실하지만 재주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본 죄사함을 받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부간 네살꾼 꿈이 계시로서 전하는 그교훈에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지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그리토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에, 다니엘이 어떻게 그 진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다니엘이 그리토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복습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성신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대로 누리고 살아가야지 에이, 성신께서 깨우쳐 주셔는 소멸하지 말고 성신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 그걸 갖고 자랑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그, 그리토 창조하신 자의 형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하기 위한 거고 그 아주 귀가 못이 바뀌도록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도 다니엘과 똑같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기 때문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인데 성신 안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낱 사람의 지혜로 그리토를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교만입니다. 그 시도는 결국 그리토를 자기 수준으로밖에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가 안목이 일에 일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백 이후 백의 그 기준 높이가 온다고 그 백을 알겠습니까 일밖에 모르는 거죠 학문적 견지에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평생 연구해서 제시하는 예수상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인간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제시하는 예수상이 도덕 선생, 사회 혁명가 여기 견유학파의 철학 어, 자,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토로 알고 고백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 안에 참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토로 때문에 모든 그억매임에서 벗어나고 모든 그 <웃음>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죄에 묶이고 죄의 권세 아래 묶이고 사망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모든 관습에 매이고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일반 그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동물로 보고 그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게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뭐 거주하는 것 때문에 그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적 저기 검증입니다. 그 동물적 검증. 사람을 그 뇌도 생물학적 검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어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그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그, 그 반응을 채워주는 것 그런 거 그게 행복인 거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근본적인 해결은 못 하는 거. 그 이제 예, 그런 건 행,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아, 잠시 그 저기 마약을 뭐이 세상적인 마약을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영원한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1절 그중에 10절로 11절만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깊은 것이라도 까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자기도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논죄하지 못해요 혀 차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서 겨우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신분과 사역을 주시긴 했지만 그걸 누리기에도 턱없이 참 모자라는 인생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겸손하죠 겸손해요. 뭐, 아는 거 어디 가서 그 자랑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지 않, 않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이 지에 고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 도는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 그런 지 이 지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성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 성신 하나님이 사도에게 게시해 주시고 그 게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사도나 바울 베드로사도가 그리토를 아는 일에 교회와 신자의 목표라고 교훈하는 것은 그 아는 일이 교회와 신자의 목표라고 교훈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 우리가 인생답게 존재하고 인생답게 사는 길은 오직 그리토를 아는 데 있어. 요 그러니까 아까 그아돈이란그 아, 아, 저드슨이 선교 보고 할때 자기 고생한 거 절대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토의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이 그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표적이고 진리고 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웃음> 오직이라고 말씀해서 오직 세상에 온갖 지식을 그 얻는다고 다 얻는다고 해도 그리토를 모르면 모든 지식은 허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이유가 다른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리토를 증거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토께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성경에서 그리토를 배워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토를 터득해야 하고 그리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그리도에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도를그리도와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진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들이 그 말, 그 말씀을 번역하려고 했던 거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려고 다 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 한 성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교사가. 내가 입이 천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조선의 영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입이 천 개가 있어. 사람들이 다 집에 있으면 편하게, 편, 행복하게 살 만한 존재들인데, 행복이 뭔지 아는 거죠. 복음, 복음, 복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복음이, 그, 그,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와서 죽은 거 아니야? 예, 기도하겠습니다.